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다 걸려야 끝나는 거라고. 꺼보지 않았으니 나도 그렇게 말했다. 다른 세상 얘기 같았으니까. 직장 동료의 확진 후 우리는 각 방을 쓰고 있었다. 새벽 3시에 겸이가 깨어서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뀨서방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시작된 거구나. 급한대로 거실에 있는 겸이 물건을 모두 방으로 넣었다. 새벽 6시. 자가진단 키트에서 두 줄이 떴다. 아침 9시 교사방은 PCR 검사를 받으러 갔다. 나간 김에 가니 키트와 아가 해열제를 추가로 사왔고 우리의 격리는 시작되었다. 우리 집은 화장실이 두 개라 다행이었다. 거실을 중심으로 남편과 우리를 나눴다. 여기 작은 방과 붙어있는 손님방을 격리방으로 우린 안방을 전처럼 자는 곳으로 작업실엔 아기 장난감을 몰아두었다. 중앙은 한시간에 10분씩 환기를 시켜주었고 나머지 시간엔 뀨서방이 창문을 열고 생활했다. 반대쪽 창문은 늘 오픈시켜두었다. 아기 있는 집은 매일 청소다. 왜난겨으로 엄마 청소하겠어 우리 잘해보자. 저는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이 열어져 있어야 돼요. 뭐가 되게 마우 없어 는데 되게 맛있어요. <웃음> 보기엔 이런데. 여기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여기서만 문을 열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요? 음, 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아 근데 어떻게 넣는지 알것 같더라. 뭘 어떻게 넣어? 구멍에 집어 넣는 음, 거. 영상으로 찍어서 나한테 아, 알려줘. 음, 그래. 여기 주고 갈게. 이거 음, 네. 병시 안녕. 뭐라고? 그런 것도 몰라? 이 집에 사는 사람 맞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점심은 꼬들긴 비빔면. 아직 일회 용기가 안 와서 급한대로 쓰고 있다. 문 앞에 배달 완료. 점심을 주고 돌아오니 엄마를 부르다 지쳐 잠들었다. 미안해, 겸아. 잘 자. <웃음> 형부가 사다준 목감기 약으로 더 준비했다 밤에도 한기시키는 건 멈출 수가 없다 아침엔 소고기 된장국 오늘도 놀다가 지쳐 잠든 겸이다 이때가 기회다밥 먹을 기회. 게 겸이야 떨어져서 먹어야 하니 밥을 못 먹거나 물을 거의 못 마신다. 덕분에 살 빠질 듯. 낙야이 휴식도 데워줍니다. 음 아유, 그렇게 서러웠어. 음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버린다. 둘째 날도 음성. 우리 단무지는 꿀잠 들었다. 나애초에예안 들어. 똥빵 마시쇼? 똥빵? 내가 없으면 계속 찾아서 빨리 갤때 옆에서 터미터미 시키고 있다. 교 사방의 방문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자석으로 열고 닫는 방풍 차단 비닐막을 샀다. 완성된 차단 막은 이런 모습이다. 격리는 격리고 이 상황에도 나는 이유식을 만든다. 이번은 소고기 청경채 미음이다. 이유식 만드는 건 간단한데 먹이는 게 너무 어렵다. 3일치 완성. 셋째 날 아침은 소고기 떡국 목이 부으니 국물류가 먹기 좋다. 식욕 없다더니 두 그릇 소환냈다 늦은 나의 아침 목이 너무 말랐다 그리고 먼산 보면서 식사한다 옳지 오우 잘해요 야, 오래 있는다. <웃음> 유식 먹고 3시간째 숙면 중인 겸 짜파게티가 먹고 싶다는 조사방 국물 자작한 짜파게티가 완성이 다 없을 땐잘 먹어야 한다 격리할 동안에 이유식 사서 먹일까 하다가 주변 소독 잘해서 만들어 먹이고 있다. 집밥 먹으면 힘난다고 하지 않나. 사실 사서 고생한다는 건 너무 잘한다. 셋째 날 나의 점심. 최근 점심이 매우 중요해졌다. 저녁을 못 먹기 음. 때문이다. 목욕을 마치고 밥 먹이고 재우면 9시. 오늘도 음성 밥 먹을 동안 다 쪄진 야채들 야채들을 익히는 건 질산염 때문이다 그람수에 맞춰 넣으면 끝 바로 냉장고로 남은 야채들은 우리 몫이다 근데 너 말이야 이렇게 오래 자도 돼? 오늘까지만 아프고 얼른 낫게바란다 저녁밥으로 오늘 하루도 마무리